또좀좀 자주 껴. 근데 아! 껴. 아, 장난 장난처? 장난 아, 장난하세요? 아 진짜 깝네. <웃음> 장난하세요. 이 반지 몇 명한테 뿌린 건데. 뭐더라? 어떤 <웃음> 뭐더라? <웃음> 야, 나리아 그, 아, 더워. 아, 땀 날라해. 하 <웃음> 날라해. <웃음> Tuesday, Tuesday. 와, <웃음> <뭐야>? 오늘 Tuesday. <출세야>? Tuesday. <웃음> <웃음> <웃음> 언니 저 기다려서 이거 입은 거예요. 무슨 오늘 t u e s d a y 오늘 Tuesday. 오늘 <웃음> Did you see my socks last week? It says I I <웃음> hate Mondays. Uh, I wanted to wear 어, 나 그거 있어. 그래서. 나데 <웃음> 내가 그거를 l e 신고 싶었는데 토요일 날 신었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웃음> 리사가 아까 오늘 몇며일이냐고 몇 물어봤어 너무 행복했어요. 야, 오늘 몇일이냐고 여기다 어? 봐. 세요 <웃음> <웃음> <웃음> 오, 케어풀. 오케이. 오케이. 지금 어못 들어. 내가 케이스 갖고 와 리사는 어디 있니? 자고 있을걸요? 지금. 리사는 지금 저희 맞아.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스케줄을 하느라고 잠깐 쉬는 시간이에요. 네. 이따가 근데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내가 고... 근데 내가 고민하는 게 이거를 내가 듣기로는 이게 네일 스티커래 어. 그래서 이거 케이스를 빼고 해야 된대 진심? 아안 응. 그러면 이게? 어, 그게. 벗겨지니까 근데 응. 이게, 이게 벗기긴 쉬워 근데 이거 진짜 제가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앞으로 브이로그가 많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틈틈이 <웃음>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좋아 봐요. 우리 많이 찍어놨잖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해도 근데 안 보이지 저분 응. 저분들? 아 근데 이렇게 아, 하면 안 되잖아? 응. 여튼요 이렇게 아니 이거 이렇게 세워 놓고 찍을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응, 이렇게, 이렇게 세워놓고. 하고요. 약간 아 잠깐만 아이고. 이거 이게 대 이게 진짜 대박이야. 내 갑자기 셀카였어? <웃음> 이게 된다고요. 아. <웃음> <웃음> 이거 제가 올려드릴게요 아, 아이들, 나중에. 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거의 광고. 거의 광고인데 이거. 어. 이거 광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요 이거 협찬 웃겨. 아니고 제 돈으로 구매한. <웃음> 진짜 웃겨. 저의 제 그거랍니다. 자 지금 깨끗이 닦았고요. 근이다 입술 있어? 있어. 오케이 okay. Which one should we start with? 나는 for, 일단, 이, 일단 여기서 제일 너의 취향을 골라봐 일단. 일단 난 first of all 이 elephant. 아 나는 내 생각은 좀 달라. 아 근데 왜,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말해줘? 네. 이유가 어, 있어. 일단은 이유는 한번 해보세요. 이유는 그 제일 커이 여기 있는 거중 그래서 메인이 뭔가 하나가 있어야 돼. 근데 <웃음> 이거 맹쌤도 이거 붙이고. 리사도 이거 붙이고 어? 리사도 이거 붙였어? 아닌가? 리사 나못 봤어. 리사 거에도 이렇게 붙여져 있어 오리들. 아 근데 내, 내가 원래 진짜 스티커가 많거든. 나 스티커 아, 나도 스티커 좀 있는데. 어. 기다려. 나한아 어? 어? 제발. 이게 나, 뭔가 섞어서 알, 알파벳 같은 거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I have it. Hello everyone. 저희가 어, 있어? 저희가, 저는 지금부터 정확히 20분 동안 핸드폰을 꾸밀겁니다. 그 이거? 있어. 나도 옛날에 오니 쌤한테 받았었어. 근데 이거 약간 뭔지 알지? 아까워서 못쓰는 그런 느낌? 뭐, 있어. 더 있어? 새로운 거? 어, 새로운 거. <웃음> <웃음>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브이앱을 켰죠 그 이유는 브이앱을 어떻게 하는지 한동안 몰랐어요 로그인을 할 줄도 모르고요 그러다가 언니가 어제 어 비치네 언니가 얼마 전에 켠걸 보고 안되겠다 하고 물어봤죠 회사에 그 로그인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돌아왔어요 예이 <디어로> <디어로> <디어로> <디어로> <디어로> 아, 엄마. 내가 진짜 웃긴 것 내가. 많거든 여기에 <디어로> 내가 a t Baba. n 나야 a <디어로> n <진> 아, <디어로> 나야. a n a 아나 Naya. Naya. n a y 거 Naya. n a 제 a Naya. Naya. Naya. Naya. n 어 y a Naya. n a 다 나네? a <디어로> 어 아 이거 진짜.. 웃음. 아 잠깐만 에이 이거 품마 아니잖아 에이 나도 이거 있어 근데 아까 한 번도 안.. 나도 안쳤어 아이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달콤이 이거 알지? 달콤 샌드위치 제가 찍었어요 이 사진 샌드위치 이것도 귀여워 키티랑 이런거 아뭐 이런 싫어 나나이건 말...